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영봉 프로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버 스윙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죠 공을 뒤에서 쳐라 그러다 보니 뒤에서 치려고 하다 보니 머리만 공 뒤에 두는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스윙은 자연스럽게 몸이 뒤집어지거나 팔을 땡기거나 하는 잘못된 동작이 같이 나오게 되죠 오늘은 공을 뒤에서 친다라는 또 다른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뒤에서 친다는 의미는 머리를 공보다 뒤에 두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의 경우에는 이미 셋업 때 공보다 많이 뒤에 있게 됩니다 볼 포지션이 중앙보다 왼쪽이고 그립 잡는 거의 특성상 오른손이 왼손보다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라인이 기울어지면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머리는 더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공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클럽을 왼쪽으로 보내주면서 상체는 조금 더 기울고 이렇게 되면서 머리는 더 뒤로 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 머리가 공보다 뒤에서 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을 해주기만 해도 우리의 머리는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죠 그런데 과연 뒤에 둬야 될게 머리만일까요? 뒤에 두어야 될 것은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클럽 헤드입니다 이 클럽헤드는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내 몸의 앞에 있게 됩니다. 공의 뒤에 있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몸의 뒤쪽으로 클럽헤드가 넘어가게 되죠. 어깨를 회전시키면서 코킹을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이 몸의 뒤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클럽헤드가 바로 앞으로 들어오면 덮어치거나 깎아치는 스윙이 나오게 되죠. 뒤에 두어야 될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입니다. 클럽 패드가 내 몸의 뒤에 있는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운스윙.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클럽 패드가 내 몸의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스윙을 해줘야 지금처럼 스윙의 아크가 더 넓어지게 되고 클럽이 앞으로 나오는 깎아치는 덮어치는 스윙 없이 최대한 내 몸의 뒤쪽에 꼬임을 만들어내며 들어와서 써주면서 공에 더 훨씬 더 강한 힘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언보다 드라이버에서 뒤에서 치라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이유기도 하고요. 아이언의 경우에는 드라이버보다 클럽이 월등하게 무겁기 때문에 지금처럼 클럽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몸의 뒤쪽에 유지하게 되면 클럽의 무게 때문에 체가 지나치게 처지게 되고 그러면서 뒤땅성 지나친 인사이드성 스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바로 잡으려면 손목을 정말 많이 써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컨택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T 위에 올라와 있는 볼인 제일 가벼운 클럽인 그리고 클럽의 이동 반경이 가장 넓은 드라이버가 뒤에서 공을 쳐야 되는 머리가 공의 뒤쪽에 있는 상태도 물론 맞지만 이 클럽 헤드가내 머리가 아닌 클럽의 머리가 나의 뒤쪽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들어와서 공을 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뒤에서 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스윙을 하실 때 지금처럼 클럽헤드가 내 몸에 뒤에서 들어와서 공을 친다는 클럽헤드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클럽헤드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공을 쳐준다라는 오른팔이 틀어진 상태로 클럽헤드가 뒤에 있는 상태로 클럽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공을 친다는 내 몸의 왼 어깨는 뒤로 빠져주어도 오른쪽 어깨는 뒤에 잡혀있는다라는 이런 나의 머리가 아닌 클럽의 머리를 뒤에 두시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드라이버를 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을 뒤에서 친다라는 또 다른 올바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